Assalamualaikum, Doshakashakuri Shah and h a d p c h i t o Oneki already s a r a s h र े Kurkishan, Kavasar, Deel Kudin Jabota, Okito Bikota Kajelagie, Hazar Hazar, Bathajanita Shamosa Poland, By s t r o j a n i t क्या म ु न ा u े को गैस जरा मिट्टो का होना कोत्यान तारायाकण उन्नो मानुशी के बातचा रात को होना देखत्यान तादरके विविध थोड़ा ने शोध जुकिधा कोच्छे। शावल बेक मानुशी मोत्त काच कोच्छे शावल बेक मानुशी से तकादे कार्मी ले काच कोच्छे। जेरें दिर्भुदीन जाबद फी एल आइवी रोगे में खुप छे लेन दर्शो आशन लाइक डोनार से पुरिशीत होई खुपी हाश्वल जोलाग जुन मानुस अगों छे मानुस चाहिए जोखन ब्याथाय आक्रांत होतों की होतों आशन दर्शो एक डोनार कास Assalamualaikum, a s a a m t u a l a i m u a m a a a m u a a s i k u a m a s a s i h m a s m a masih, m a s h masih, m i h masih, masih, m a s a m a a s a i h m m a s s a a m a a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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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 ो থ े आ ग আঘাত প ে য ়ে ছ ি ল र े ক च ম র ে আচ্ছা কোমরে আঘাত প ে য ়ে ছ ি ল ে क সাথে সাথে কি কোনো ডক্টরের ক া न ना, ি য ়ে ছ ি ল ে ন নাকি प র ্ ব ত ে য া ও য ় क র পর্বতে যাওয়ার ক ম ্ প ट েी ক ラム জ ে ব ্ ब থ া ট া একটু ব ी सब ত ो ন ডাক্তার দেখাইছে অবশ্য তখন তেমন ব্যথা ছিল না কিন্তু ধীরে ধীরে দেখছেন ব ্ 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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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तो উনি আমার হাজবেন্ড উ न ি এইখানে সারের ভিডিও হয়তো দেখছে উনি ेা ল ো করে চিনি এবং ওইখানে নিয়ে আসে আমরা জ े ন ি আপনার হাজবেন্ড একজন ব্যাককার এবং খুবই ভালো চমৎকার এ ক জ ् মানুষ সো উনি প े র থ ম বলেছেন যে যেহেতু আমরা ঢাকায় যাচ্ছি আমরা একজন ভালো ডাক্তার দেখাই এবং উ 기후도, ত 이 ম া h ে কোথায় ক ো থ া하় ম া아ে স तो तो s d r e a g e de c i n e m i s g i s u l u e t m e u d i s l e t i n e de m i n p s d t i s s t e s e i p temps. suis s d l u e t de t e t e m t t s হ্যাঁ। বুঝতে কোমরে ব্যথা আসে তার সাথে গ া् य র ा্ য থ े র ी ব े ড ়ে গেছে। আচ্ছা। ा ম র া জানি যে যখন তীব্র ব্যথা হতো, আপনি মাঝে মাঝে অ ঙ ग গ া ন ে র মতো হয়ে যেতেন। হ্যাঁ। মানে এমন হতো যে স্বাভাবিক মানুষ उ ত প্রচন্ড ব্যথা ব্যথা সহ্য করতে না পেরে আপনি অঙ্গান হয়ে যেতেন এরকম একটা অবস্থা। স मने जीवन तरह ताक़तों को मौसम को भी एक माह शेर को हुई थी जापोरे की होना जापुं देख रहे हैं जेस श्वाम शेर काल एकदम ही कुत्ते पड़ चलना रातेर को राते, राते मुन्गीय से जेस व्यथा जो लोग घूमते पड़ चलना है गोता एक माह शेर को हत्कुड़े कार्यभार था रब मने उत्तरीक्त वास्ते यार गोता एक मा� তখন কখন কি করেন r খ ন বিশেষ জন্য উরাবও গ ব ে서ে আপ তো কয়েকটা দিন রোমজান দেশে s s রমজানের পরেই যাই কারণ রমজানের পরেই এখানে নিয়ে এসে সরাসরি ভর্তি হয়ে গেছেন আজকে কততম দিন আপা এই 16 দিন 16 তম দিন হ্যাঁ স ব চ 나 우리 Somosadekon and Hai Agenoto. Age did put in for it. Batamuk, Tibon, Kamonat. Yeah, very la Palo let's say. Osoko Dosukatan, Jara Hatu Jan and Kotai elected Palo treatment pattern, but Ethoric a i n a b l e e r e k 아, র ও খ 테 ন ে যে থেরাপিস্ট আছে নার্স আছে ওনারও খুব ভালো মানুষ। ও пациенদের খুব খেয়াল রাখে। আলহামদুলিল্লাহ। হ্যাঁ এখানে আসলে অবশ্যই ওরা সুস্থ হয়ে যাবে। আ ল হ া에 দ ু ল ি ল ্ ল া হ খুব সুন্দর বলেছেন ভালো ব ল ে ছ जीनी ब्याता श ू न u त ु गुत्ते नाग्यने माध्यमा ना जे और कुल कुछ दुनिया जेता है। mm -hmm. शॉंक चेन्नल ज ी न a कुरु शॉंक चेन्नी जे शामला त ् य ां s े म m ं ग से शॉंक r o न ् न े कुमांकाज कुत्ते s ा च न ् न ा शॉंक ब ा त a े के द l ख त े पाचन्ना कुत्ते कोस्टे र ख b द ू त ों स म ा न ् य जितने ग्रहण करों, देरी करों को न दाखिल करें। भालो ठहरें, शुष्टो ठहरें। अस्सलामुअलैकुम। आस्था, विश्वास और निर्भरता ये व श ् य